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버 골드디락스 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켜죠 어 제가 네 어, 인트로도 아마 좀 바뀌었을건데 어좀 오랫동안 제가 솔직히 심으로써 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네어 내가 좀 솔직히 얘기를 해 가지고 네처음에또 얘기를 했나요 저는 음, 별 생각이 없이 진짜 무지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지성으로 어떻게든 끝내고 내 네, 어, 재미를 거기에다가 내 네, 감미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어요. 어, 내가 지쳐요. 내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어 새롭게 한번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지금 어 뭐야? 어, 칩이 제대로 뭐 준비도 안돼 있어가지고 음, 네. 어 이제 네 어느덧 네 9월 달이 되네요. 음 기다려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어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네어 노잼 유튜버가 될 뻔했어요. 어진짜야 이대로 끌고 가면 안되겠어 나도 영안 되겠어요. 유튜버란 그 정의는 어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뭐 효과, 그런 감흥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이 책까지 좀 강압적으로 좀 많이 한것 같다 느껴졌거든요. 네, 별로 흥미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흥미를 끌어보려고, 어, 떤 네. 음, 그래요. 나도 이제 상한극쪽으로한번 가보려고 지금, 어, 고정 멤버를 보고 있거든요. 네. 밑에 제가, 네, 디스코드, 어, 닉네임 하고, 네,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건데, 네, 고맴이 되고 싶은 분은, 네, 저한테 그냥 한번, 어, 고, 저 골드 디럭스님 하고, 뭐, 그냥, 어, 짧게 그냥 하면은, 네, 어, 답해 줄 겁니다. 네. 답해 줄게 아니라 답합니다. 어, 나도 요새 심심하거든요. <웃음> 아무튼 네 맞아요. 어그 외부 상황에서도 좀 내가 재밌다는 평을 듣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네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냥 어 나는 그냥 어 제일 처음에 올린 거 있죠? 네어 미친 그놓 화분육 그 파기 뭐, 그 그게 좀 재밌었다는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네 바, 맞아요. 나도 가끔씩 보면 재밌어요. 좀 억지로 웃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기본적으로 그냥 막무간에 어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거 그런 것만 따로따로 컷 편집을 해가지고 쫙쫙 올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자막 같은 것도 솔직히 나 혼자서 좀 많이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힘들어서 그런 연달아서 달면은 어 내가 힘들더라고요네 진짜 그래요. 제 처음에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좀따라 하다가 기가 빠지더라고야유튜버행인 행인 러닝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그래야 어. 그래서 찾은 게 뭐냐. 어 그래도 어, 재밌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부각을 하자.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부각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왔어요. 네, 물론 이 영상도 아마, 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참고로 얘기하는데, 여기 이 배경은, 네, 어, 인게임 내에서, 네, 어, 유튜브, 유튜브 홈이라고, 유튜버 홈이라고 치면 나와요. 실제 그분 집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 둘째 주부터 대충 할 것은 네, 일단은 고정 멤버는 계속 수시로 구할 겁니다 네 물론 좀 정확하지는 뭐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재미를 좀 같이 뭐추구하는 쪽일 건데 채널이 만약에 조금 커지고 커지고 네, 수익 창출 조건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브랜드도 좀 이름이 뜬다. 어 그러면은 네 물론 보수도 지급할 겁니다. 그 대신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텐션이 높으신 분. 그리고 말에 재미가 있으신 분. 그리고 말 팩트에 아 그냥 어 유머 감각이 그냥 있으신 분. 네어 저보다 네어 면접은 따로 안볼 건데 어 그냥 음. 디스코드로 뭐 통화? 뭐 그런거 된다는데 그런걸로 뭐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냥 목소리를 따로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줄테니까 어,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그런 식으로 네 먹을 볼예요 아니면 인게임에서 만나거나 대충 음. 하나겠죠? 아무튼 네어쩌려 보았습니다 고멘 구한다고요